자, 여러분, 바타가면에서 이 파워 디렉터, 이 파워 디렉터를 실행하면은요, 이렇게 메뉴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볼 거는, 여기 타임라인 모드 보이세요? 이 타임라인 모드, 요걸 볼 거예요. 자, 타임라인 모드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들어가면, 자, 요런 화면이 딱 나오는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요 분은, 요, 요 부분은요, 그냥 샘플이에 샘플. 얘가 공짜로 제공해진 샘플인데, 굳이 우리가 샘플은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는 지워버릴 거예요 어떻게 지우냐면 그냥 빈공간에도되고꾹 누르고 쭉 움직이면 이렇게 선택이 다 됩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 지정이 다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키보드에 델키지 딜리터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딱 하고 누르면 뿅 하고 사라집니다 됐나요 여러분? 어려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샘플이니까 요거는 지워도 다시 다시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어, 샘플을 다시 안보이게 하는 방법을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 어, 잘 들으시고요 또두 번째 여기 오른쪽은 뭐냐면 이쪽 편은 뭐냐면요 은 그래서 여기 왼쪽은 뭐냐면 여기는 내가 편집할 영상 편집할 사진 편집할 음악 이해 되시겠어요? 각쪽 편집할 자료들을 여기다 다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고 여기는 그걸 미리 보는 거 미리 보는 하면 이해 되시겠어요? 미리 보기 하면이 여기가요 이쪽이요 그 영상이 뭔지 사진이 어떻게 생긴지 미리 보는 화면이 오른쪽이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이죠 아래쪽, 있죠, 아래쪽. 여기가 우리가 배우는 뭐예요? 타임라인. 이 곳이 우리가 얘기하는 타임라인이라는 곳이고, 편집할 때야 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조가, 이 구조가 여러분들이 프리미어를 배우든, 모바비를 배우든, 어떤 프로그램을 배우더라도 유사한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기능이 조금씩 살짝살짝 달라지는 것 말고는 거의 편집하는 방식이 유사하다고 여러분요. 그러니까 얘만, 잘 써도 나머지 다른 프로그램들 여러분은 자유롭게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만 잘 이해를 하시자고 이쪽만 그러면 첫 번째 지금 이제 샘플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이 샘플들 이 샘플을 없애는 방법 설명 드릴게요 항상 모든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환경 설정 즉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쭉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럼 가면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는 이렇게 설정 버튼 보이세요? 기아점 생긴 거 찾으셨어요? 자 얘를 클릭.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그 환경 설정할 건지 쭉 종류들이 나오죠. 종류들이 쭉 나오죠. 한 번만 세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처음 설치했을 때 또는 노트북이 아니라 다른 PC했던 PC가 아니라 다른 노트북에 설치할 때, 그죠? 새로 설치하면 한 번만 세팅하면 된다. 한 번만요. 한 번만 세팅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자 일반적인 사항 말고 편집. 그다음에 그 거기 그,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파일 이렇게 있죠, 그죠 보이세요? 제일 먼저 그요세 가지 중에서 파일만 볼게 파일. 처음에 파일을 보게 되면은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파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눌렀나요? 파일에 보시면 여기 내보내기 폴더 보이세요? 자이 내보내기 폴더를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 지정해버리세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내보내기 폴더를 내가 막 잡고 위치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나요? 이거를 안해놓으면 맨날 내가 위치를 바꿔야 돼 저장하는 위치를 그러니까 항상 어딘가에 저장된 공간을 맞춰버려요 바탕화면이 됐든 동영상이 됐든 내가 저장할 공간을 거기다 미리 보기에서 미리 지정을 해버리시라 그러면 다음에 내가 저장했는데 어디에 저장할지 이렇게 찾아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만 가면 되잖아요 그죠? 미리 보기 위치를 꼭 지정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정하시라는 얘기예요자그 다음에 내가, 여기, 제작파일 접도라는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제작파일 접도라는게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 냥 미리 보기 폴더를, 그 내보내기 폴더를 누른 다음에, 내보내기 폴더 누른 다음에, 거기에 제목을 안 적잖아요. 제목 안 적으면 무조건 프로듀스라는 파일로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그게 프로듀스라고 돼 있어. 내가 제목을 안 적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거를 어떤 용어로 할 건지 내가 지장하는 건데, 일단 저대로 두셔도 돼요. 저도 두셔도. 근데, 제가 이제, 이건 강의니까, 강의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배운 게요, OBS도 배웠죠? 브루도 배웠죠? 그 다음에 또 뭐도 배웠어요? 파워 디렉터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게, OBS로 저장한 영상인지, 브루로 저장한 영상인지, 파워 디렉터로 저장한 영상이 구분이 안 가는 거야. 최종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영상이 무엇인가 그러면 거의 대다수가 파워 디렉터 영상이 될 거란 말이죠. 물론, 부루까지 하고 올릴 수도 있어요. 그죠? 부루에서 작업해서 올릴 수도 있지만, 이제 파워 디렉터로 넘어오게 되면 파워 디렉 편집한 영상이 제일 최종 영상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같은 영상이 뭐 3개씩 내리 섞여 있는 거야.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접두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영상을 저장할 때요, OBS는, 오, 다시 저장하면 이게 OBS 파일이구나. 불루로 저장한거는 V 다시 이렇게 저장해버리면 불루로 저장한거구나 파워디렉터는 앞에다가 P 다시 저장해버리게 되면 이 되지 아니면 맨 마지막에 붙여도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아 이게 파워디렉터로 저장한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접, 접두어를 가능하면 프리워드스보다는 P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무슨 제목 딱 적어주면 그죠 그러면 나중에 저장할 때 저장할 때좀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저장할 때 구분하기가 쉬워지겠죠, 영상에 대한 구분이 한쪽에 영상이 쌓여있게 되면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됐나요? 네. 네 그,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이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예. 네. 이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그, 하셔가지고, 뭐, 뭐만 하면 돼요, 그냥. 계속 제목을 내가 이렇게 구분하기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돼요, 수정을요. 그 다음에 쭉 내려서 프로젝트 보이죠, 프로젝트. 프로젝트 찾으셨어요? 예, 네, 클릭하면 여기에, 어, 프로젝트 찾으셨으면 여기 뭐가 있냐, 그러면. 파워 디렉터를 열때 자동으로 샘플 클립 로드 라고 되어있는게 보이세요 여러분 파워 디렉터를 열때 자동으로 샘플 클립 로드 보이세요 그래서 항상 그 샘플이 올라오는거예요 그러면 왜 그걸 없애야 되냐 그러면 방해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때 그거랑 내가 막 섞여있잖아요 방해돼요 그러니까 안 불러오는게 좋아요 여러분 안 불러오지 깔끔한게 좋아요 깔끔한게 그래서 요 체크박스 있죠 요거를 해제하면 해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안 불러와요, 여러분. 안 불러와요. 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하면은요, 한 가지만 더 하면, 음... 자, 한 번, 한 가지. 자동재장 주기는 그냥 냅두시면 되세요. 자, 한 가지만 더 하면은요, 한 가지 더 하면. 네, 요거, 편집에 잠깐 가보 편집. 예. 네. 편집에 잠깐 가시면, 편집에 잠깐 가면, 요 아래쪽에 이미지 파일 길이라는 게 있어. 보이세요, 여기? 5, 5 0초 5초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파워 디렉트에서 파워 디렉트에서 영상이 아니라 이미지를 가지고 딱 내려오잖아요. 이미지는 시간이 안 적혀져 있죠. 그렇잖아요. 네. 이미지를 가지고 올라딱 내려오는 순간 무조건 5초야. 그게 여기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5초 동안 이미지가 영상이 쭉 재생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편집을 해보니까 이미지 영상은 3초가 제일 적당해. 그럼 여기서 3초를 줄여버리면 된다고요. 그럼 내가 다음부터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편집하려고 딱 타임라인에 갖다 놓으면 3초부터 시작 한다고, 3초부터요. 개념이 해되시겠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내가 편집을 해보고 조정 하시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아셔야 돼, 여기까지, 일단은.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환경 설정에서 문제가 없어서 편집이 가능하세요. 어, 자, 그러면. 어, 그러면 시간이 네, 그치,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보여주는. 보여주는. 예, 영상을 보여주는 시간이 5초라는얘기예요 그걸 3초든 6초든 예, 정리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서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편집할 영상을 가져와야 되겠죠 편집할 영상 자 여기 보시면 어 왼쪽 상단에 여기 미디어 가져오기 버튼 보이세요 여기요 네요 버튼을 쿡 하고 누르면 이제 영상을 가지고 올수 있어요 자 이걸 눌러 가지고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 눌러서 이 편집할 영상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편집할 영상을 하나 가지고 올게요 네 어떤 영상을 가지고 오볼까요? 어떤 영상을? 편집할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와야 되는데 편집할 영상을요 네. 편집할 영상을, 편집할 영상을 하나 가지고 오죠. 네, 여기 하나 갖고 오는 게겠네요 네. 네. 자, 편집할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됐나요? 자, 편집할 영상 가지고 오셨어요? 네. 자, 하나, 일단 가지고 와보세요, 하나. 자, 어렵지 않으시죠? 네, 갑니다. 그러면 여기 편집할 영상 가지고 왔죠? 그럼 이 영상이죠, 이 영상. 이 영상을 이제 내가 볼, 이제 미리 보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플레이 버튼 누르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 영상을 이렇게 아, 미리 보면서 수, 볼수 있게. 됐나요볼수 아, 그... 있고, 어떻게, 어떤 영상인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한번더 누르면 정지가 되죠? 그럼, 아, 이, 내가, 이 영상이 내가 편집할 영상이 맞아. 한개 있을 때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영상이 여러 개 있으면 문제가 된다고요 어떤 영상이 지 내가 편집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해되셨어요? 잘 보세요 얘를 이제 편집을 하려면 꾹 눌러서 이 타임라인으로 갖고 와야 돼요 아래로 쭉 갖고 내려오면 이렇게요 해 가지고 내려와서 딱 밑에 붙여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이 사이에 공백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 공백은 없어야 돼요 실수 갖고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 중간에 공백을 만들어 놓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공백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뭐가 들어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뭐가 나오는데 검정색으로 그냥 나오는 검정색으로 시커멓게 나오는 거에 앞에 공백을 만들어 놓으면 공백이 없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공백이 없이요 네자 이렇게 붙이셨어요 선생님들잘 보세요 여기 가지고 오면 어떤 분들은 이만큼만 보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만큼 벗어났어서 보이고요 어떤 분들은 저처럼 이만큼만 보이기도 하잖아요 신경 쓸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이게 뭐냐 그러면 자 여기 위에 보시면요 위에 있는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시간이죠 시간 4분 5분 시간 보이죠 저는 지금 영상이 몇 분짜리냐 면 마우스 컷을 갖다 대면 갖다 대면 여기 영상 시간이 4분 47초짜리라는 영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이는 시간이 그 5분짜리면 5분 안에 1분짜리면 당연히 5분에 1밖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이해 되시겠어요 위에 있는 시간에 맞춰 가지고 아래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내려서 보이는 걸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작게 보이면 맞추면 돼요 편집할 영상 시간을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한시간짜리를 갖고 와도 맞출 수 있고요 10분짜리를 갖고 와도 맞출 수 있고요 1분짜리 갖고 와서 편집하는 거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요 아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몇 분짜리 영상을 가지고 왔다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몇분짜리 영상 을 갖고 있는지 모르시면 편집 자체가 안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몇분짜리 영상을 가지고 왔다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편집을 스타트 이제 시작하는거예요 여러분요 짧은 영상을 갖고 오면 자를 수도 없고 편집도 못하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은 우리가 2, 3분짜리 5분에서 10분짜리 영상을 갖고 오라고 한 이유가 그래서 또그런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보면 시간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위에 마우스 커서를 살짝 갖다 대면 은 이렇게 가지고 가면 이렇게 굵은 좌우 화살표로 나오죠 꾹 누른 다음에 움직이면 또 여기를 늘렸다가 시간을 늘렸다가 줄였다할수 있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길이를 늘렸다가 줄였다할수 있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보이는 화면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파워포인트 죠 여러분 보세요 파워포인트에서 편집을 할때 편집을 할때 지금 이 화면이 보이죠 근데 이거를 줄여 보이세요?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파워포인트에 내가 쓴 글이나 내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잖아 요 여러분 단지 눈에 보이는 화면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편집하기가 저렇게 되면 편집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늘리잖아요 이렇게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야지 편집하기가 편하니까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도요 내가 그 어, 편집하기 해서 영상을 갖고 왔는데 이해되시겠어요?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영상을 편집하기가 너무 이렇게 이렇게 된 편집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거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편집하기 보기 좋은 화면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세 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위에 있는 걸 눌렀다 땡겼다, 땡겼다, 땡겼다 눌렀다 당겼다 눌렀다는 하 거예요. 이해됐나요? 두 번째가 두번째가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중간에 마우스 휠킷휠 어. 휠을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 이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어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편집할 기준을 잡는 거예요 됐나요? 세번째가요 세번째가 그냥 무조건 여기에 딱 맞추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화면에 딱맞춰준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 전체 동영상 보기라는 메뉴가 보이세요? 이렇게요? 요거요 네. 요거 요거, 요거. 네. 요거를 딱 클릭하는 순간 지가 딱맞춰져요 사이즈를 전체 동영상 보기라고 하는 저 메뉴를 딱 클릭하는 순간 지가 전체 사이즈를 딱 맞춰 즉 편집하기, 편, 편집하기 편하게 전체 사이즈를 딱 맞춰주는 거라고 여러분요 이거를 가끔 눌러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실수로 이해되시겠어요? 실수로 내가 이 뒤쪽에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 요렇게 편집을 하 이렇게 편집하다 보면 여러분 이해 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편집을 하시다 보면 요렇게 하다 보면 여기 뒤에 뒤에 내가 지금 이 뒤에 영상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는 여기 지금 안 보이는 영역에 영상이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 모르잖아요. 이해 되시겠어요? 서 잘못 그래서 편집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영상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시커먼 게 계속 나오는 분들이 계셔. 그게 이제, 이런 <웃음> 개념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신 거란 얘기죠 그러면 꼭 영상을 여러분들이 제작하기 전에 제대로 제작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꼭 전체 영상 보기 있죠? 얘를 꼭 한번 눌러주라고요 그럼 어? 여기도 있냐면서 전체를 다 이제 내가 어떻게 만들어 놓지 무조건 한화면에딱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놨던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꼭 편집하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방법 위에를 조정한다 두번째 <웃음> 컨트롤 키랑 휠키로 움직인다 <웃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 전체이 동영상 보기 버튼을 클릭한다 <웃음> 이게 마른 기침이, 그죠? 하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켜고 가고 있었어요. 바보같이. 아, 아. 아, 마이크 테스터. 이거 하면 참 좋은데, 그죠? 아. 이 좋은 글을 안 하고 사람이 머리를 쓰고 봐야 된다니까, 그죠? 이 머리를 안, 못 쓰니 참. 아, 아, 마이크 테스터. 이제 좀 낫네, 그죠? 좀 조용히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형태대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예 화면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는 게첫 번째 구성. 두 번째 두 번째 여러분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영상을 갖고 왔잖아요. 그죠 가지고 오면 여러분 제일 먼저 편집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편집해야 되는 거 소리예요. 소리예요. 왜냐면 소리를 먼저 편집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이리저리 막 잘라내잖아요 그러면 영상마다 소리를 다따로 조정해야 돼 엄청 힘들어져요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아 이거를요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일단 들어보고 제일 먼저 소리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 소리 딱다 일괄적으로 맞춰 놓고 그런 다음에 자르고 붙이고 해야 나중에 이어 붙였을 때 소리 편차가 안 발생하잖아요 근데 다 자른 다음에 소리가 너무 작네 하나를 조정하잖아요 나머지는요 다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골짝 빠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게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소리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영상을 자르는 거죠 필요 없는 부분을 커팅을 딱딱딱딱딱 다 해서 다 날려버리고 자 소리 조정하고 커팅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뭐예요? 자막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순서대로 해야지 두번 일을 안 해요, 여러분. 딱이 상태 말고 그 먼저 만약에 자르거나 이해되시겠어요? 먼저 소리를 소지 어, 조정 자르거나 자막부터 먼저 듣고 가잖아요. 무조건 두번 일을 합니다, 무조건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무조건 소리 소리를 먼저 조정한다. 두 번째 뭐 한다고요? 자른다. 그리고 세 번째 뭐 한다고요? 자막을 넣는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소리를 조정해 보자 소리를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자 이제 여러분. 면적의 타임라인에서 설명을 좀 드릴텐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가 숫자가 1, 2, 3 나와있죠 이걸 우리가 어, 편집할 때는 트랙이라는 표현을 써 트랙 그 1번 트랙, 2번 트랙, 3번 트랙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기에 그 동영상 버튼 보이죠 그러니까 1번 트랙의 영상 부분 2번 트랙, 1번 트랙의 오디오 부분 이해 되시나요 그 다음에 1번 트랙의 FX 특수 효과 그죠 그다음에 2번 트랙의 영상, 2번 트랙의 음성, 3번 트랙의 음성, 영상, 3번 트랙의 영상 보이나요? 이게 총3 개의 트랙이 있죠. 이걸 내가 여기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쌓는 거라고 여러분요. 내가 영상 위에 비디오를 쌓고, 영상 위에 사진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자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영상, 사진 한 갖고 올게요. 사진 하나, 아무거나 하나 갖고 와서 사진을 쌓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영상에다 집어 넣는 게 아니고, 여러분. 두 번째 트랙에 갖다 놓고, 이해 되시겠어요? 두 번째 트랙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해 가지고 원하는 위치 갖다 놓고 내가 이렇게 편집을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예요, 쌓아 트랙에다가 이해 되시나 여러분? 이렇게 트랙을 쌓아 나가는 건데 요 쌓아 나갈 때 지금 세 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보이는 게요 세 개밖에 없죠, 보이는 게 기, 기본이 딱다 밑으로 내리시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발을 가지고 내리시면 나와요, 여러분 해상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세 개가 있죠, 세 개. 3개. 세 개가 있는데 얘는 어, 기본적으로 여섯 개까지는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내가 이렇게 세 번째 트랙도 에 갖다 놨잖아요, 그죠? 자, 갖다 놓는 순간 자동으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 네 번째 트랙이 자동 생성이 됐어요. 이해되시나요? 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세 개밖에 없는데 내가 세 번째까지 딱 편집하겠다 갖다 놓잖아요. 그럼 지가 알아서 네 번째 트랙이 만들어진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게 몇 번째까지 만들어지냐면 여섯 번째까지. 여섯 번째 트랙까지는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여섯 번째 트랙까지는. 그리고 내가 임의로 내가 원하는 대로 트랙을 생성시켜줘. 여섯 번째 이상부터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아까 우리가 동영상 길이 조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이게 타임라인에 추가 오디오 트랙 추가 비디오 트랙 추가라는 메뉴가 있죠 보이세요? 이걸 클릭하면 내가 비디오 트랙을 몇개 추가할래? 오디오 트랙을 몇개 추가할래? 효과를 몇개 추가할래?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한 번에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집할 때 부족하다 하시면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추가를 해가지고 더 만들어내서 집어넣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작업하는 거예요 작업하는 거고 자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왼쪽에 보이는 여기 트랙 있죠? 트랙 트랙 보이세요? 네, 네. 예 요거는 네, 요 보이는 게 끝이 아니고 잘 보세요 보이는 끝이 아니고 요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위아래 화살표 이거 가, 마우스 커서 같다 되면 이렇게 위아래 화살표가 나와요 얘를 꾹 늘리면 늘어나요 쭉내리면 줄어들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대부분 영상 쪽에서는 이렇게 잘 안하고 오디오 쪽에서 많이 해요 볼륨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오디오 쪽에대고 이렇게 쭉 늘리면 이렇게 내가 볼륨 조절을 좀더 쉽게 할수 있도록 편집이 딱할수 있도록 화면이 나와요 됐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어 오디오 쪽에 보시면 여기 흰색 선보이지 흰색 선 이게 볼륨이에요 볼륨 여기 보이는 흰색 선있지 흰색 선 이게 볼륨 선이라고 볼륨 선 이해됐나요? 그리고 얘를 클릭하면 클릭하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파란색 선으로 바뀌죠? 파란색 선으로 바뀌었죠? 그죠? 이 파란색 선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위로 올리면 이렇게 볼륨이 올라가요. 크게 늘어나요. 그리고 내리면 볼륨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볼륨을 여기서 한번 딱 적절하게 조정을 해놓고 그죠? 어, 이제 이 정도면 소리가 잘 들리겠다라고 딱 되잖아요. 그죠?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편집이 들어가면 된다. 그다음터 되었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집해서 볼륨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거고요. 1차적으로 자 1차적으로 됐죠 여러분? 자 두번째는 자 두번째 잘 보세요. 두번째는 뭐냐 그러면 자 나는 그리고 참 여기 여러분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체크박스하고 열쇠처럼 생긴 거 보이세요? 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어 여기 체크박스 체크박스 요 체크박스를 클릭하면은요 자 보세요 체크박스 클릭하면 제가 영상에 는 체크박스 없앴죠? 영상은 안 나오고 소리만 나와요 아 안녕하세요 밤포자 영상은 안나고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를 체크하고 요 소리를 없애버리면 영상은 나오고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즉 내가 어, 영상을 찍었는데 소리가 필요가 없어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저기서 체크박스 해제시키면, 소리 자체가 안 나오는 거요 소리 자체가. 아예 스피커를 꺼버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웃음> 이거는 어떤 경우에 쓰냐, 그러면, 내가 배경음악을 두세 개 갖고 왔어. 근데 이 음악을 들어보고 저 음악을 들어보고 고민하다가, 이걸 써야지라고 하면은, 그 배경음악만 쓰면 되, 되잖아요. 그 나머지 배경음악을 꺼버리는 거지, 이렇게 해요. 이게 네. 되나요? 또, 내가 이미지들을 여러 개 갖고 왔는데 이 이미지가 어울릴까 저 이미지가 어울릴까 하다가 어? 이 이미지가 어울리게 된다면 나머지 이미지는 이렇게 꺼버리면 된다고요 그럼 맨날 안 그러면 맨날 지웠다가 다시 갖고 왔다가 지웠다가 다시 갖고 왔다 해야 되잖아요 그걸 없애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편집할 때 편집할 때 여기 체크박스가 생각보다 꽤 많이 써요 여러분 꽤 많이 쓰이는데 뭐 그거는.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늘어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쓸수 있을 거예요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번째 방법이에요 두번째 자 요기에 어차피 소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소리가 필요 없으니까 요거를 없애버리면 결국에는 음악을 말소리를 내가 여기서 못 집어넣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래쪽에다 말소리를 집어넣으면 되지만 트랙을 하나 더 쓰게 되는 거니까 여기 보이는 오디오를 완전히 없애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자 그거는 자잘 보세요 자. 여기 영상에다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클릭하면은요, 클릭하면 여기에 중간에 비디오와 오디오 링크 해제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보이나요? 네, 이걸 클릭하면, 이걸, 이걸 클릭하면은요, 그러니까 영상과 이제 비디오가 오디오가 분리가 돼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여요. 보이세요? 따로따로 네, 움직여서 이제 내가 오디오만 지울 수 있어요. 영상은 그대로 두고 오디오만 뿅하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즉 여, 여러분 영상을 찍어왔는데 음성과 영상이 합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분리시켜 버릴 수 있다고요 요렇게요 네요렇게 분리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자 자, 그거 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자 그러면 내가 일단 오디오를 없앴어 그럼 이렇게 링크 해제한 다음에 제가 없애볼게요 없앴어요 없애고 난 다음에 나는 중간에 뭐 하고 싶어 더빙 하고 싶어 그죠 중간에 영상 더빙 하고 싶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더빙을 할 때는 왼쪽에 잘 보세요 왼쪽에 여기 지금 미디어룸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보이세요 미디어룸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여기 스피커처럼 생긴 버튼 보이세요구요 이게 더빙하는 곳이 더빙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딱 클릭하면 클릭하면은요 이제 영상을 더빙 할수 있도록 딱 스타터가 딱 펼쳐서 나옵니다 보이세요 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더빙을 여기 녹화 버튼 보이세요 예, 녹화 버튼 눌러서 눌러서 더빙 하시면 되세요 녹화 버튼 눌러 가지고요 그러면 원하시는 만큼 더빙이 쭉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녹화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중단하면 그만큼 다 더빙. 우리 키네마스터에서 해봤잖아요 그렇게 더빙 하시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음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해드릴게요 기본적인 거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게 아니고 잘 편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기술적인 걸 알려드릴 텐데요 기술적인 거잘 들으세요 근데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거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몰라도 돼요 이거 하려고 절대로 자꾸 노력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근데 왜 알려주냐면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그래도 익숙해져야지 할수 있는 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려고 해도 어차피 필요 없는 상태에서는 해도 의미가 없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아 저런 기술도 있구나 나중에 저것도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죠. 어떤 거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영상을 보시면은요. 영상, 영상에서, 자. 영상에서, 자. 어, 없었네요. 여기가 볼륨 조절 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볼륨 조절. 그죠? 볼륨 조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륨 조절을 딱 해놓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그렇게 다 적용되잖아요. 그럼 음. 나는 영상을 쭉 나오다가 특정 부분에서는 소리가 좀 크고 줄었다가 이해 되시겠어요? 또는 내가 중간에 아이 부분은 그냥 현장 생명보다는 내나레이션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는 소리만 싹 없애고 싶은 거야 이 구간만큼은 특정 구간만큼은 소리를 없애 버려요 그런 다음 다시 나타나가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그렇게 볼륨 조절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냥 눌러서 좌우 화살표 나왔을 때 누르면 이렇게 위아래로만 조절되는데 이 좌우 화살표가 나왔을 때요 위아래 화살표 위아래 화살표 나왔을 때 키보드의 컨트롤키죠 컨트롤키 키보드의 컨트롤키 딱 누르면 이렇게 사각형 점으로 바뀌어요 얘를 네. 쿡 누르면 이렇게 점을 점을 찍을 수 있, 점을 찍을 수 있어 점을 안 찍히노 자 이렇게 점을 찍으면 동그라미 이렇게 점이 나오죠 보이세요 이렇게요 예 네. 동그라미 점이 생기죠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동그라미 점이 생겨서 찍으면 보이나요 여러분 네 그러면 요거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요 요렇게 조절을 하면요 은 이렇게 요 부분만 내가 볼륨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네 그러면 소리가 쭉 나오다가 여기서 소리가 없어지다가요쭉 소리가 안나오다가 여기서 다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라인은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는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음... 개념 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걸 알면 전체 영상 중에서아요 부분만 요 부분만 소리를 없애고 싶은데 또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욕한 소리 있잖아요 그죠? 그런 소리만 없애고 싶은데 영상을 잘라내긴 잘라 그럴거 그죠? 그런 경우에 요렇게 필요한 부분만 요렇게 탁탁탁탁 조절, 소리이 조절이 가능하다 크게 키우는 것도 가능하고 줄이는 것도 가능해요, 여러분. 특정 부분 소리를 빡 키웠다가 없앤다든지 요렇게 여러분들 조정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리 쪽에서 마지막 네, 소리 쪽에서 마지막 하나만 다 끝내드릴 거예요. 자, 소리만. 자, 이제 소리 소리 쪽에서 마지막이에요. 자, 소리를 자 마지막 잘 보세요. 자, 영상 있죠? 이 영상을 클릭하면 위에 도구라는 메뉴가 나오고 그 옆에 교정 항상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보이세요? 교정 향상, 네, 네, 네. 발음도 잘안 나와요. 교정 향상, 네 클릭하면 이제 왼쪽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 영상에 대해서 너 무엇을 하고 싶은데라고 나와요. 보이세요? 네. 자 거기 보면 조명이나 화이트 밸런스는 좀 어두운 경우에 밝혀 조사하는 그런 개념이 에요 여러분 개념이고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비디오 노이즈하고 오디오 노이즈를 볼 거예요. 여기서 오디오 노이즈부터 볼까요? 오디오 노이즈. 자 오디오 노이즈를 클릭하면은요, 자 오디오 노이즈 클릭하면은 자. 여기 동영상을 클릭하면 위에 교정 항상 이라는 메뉴가 있다고요 해 동영상을 클릭하면 위에 메뉴가 나와요 바로요. 자 여기 오디오 노이즈 보이세요 그걸 클릭하면 여기 정적 노이즈 말고 이렇게 바람노이즈 클릭 노이즈 세 두개가 더 있어요 바람노이즈는 뭐냐면 야외에서 찍으면 바람소리 휘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없애준다고요 여러분들 찍은 영상에서 바람 소리만 없애준다고요 바람 소리만요 클릭 노이즈는 마우스로 클릭 클릭 클릭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거 없애준다고요.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 이 사람. 왜? 그거 생각보다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요. 그리고, 그리고, 최근에, 엊그저께, 그, 키네마스터 공부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 그, 키네마스터 영상 찍어서, 바깥에 나와서 찍어서 올리셨던데, 어, 그 영상을 보게 되면, 그분이, 어느 분이셨는지 잠깐만 볼게요. 그분이, 어, 영상이, 어, 요건가 본데? 자, 여기 영상 찍어서 올리셨는데, 잠깐 보세요, 여러분. 네. 잠깐만 화면을 봐주세요. 잠깐만 화면을. 네. 사진인가? 어. 지금 요렇게 움직이시죠? 그죠? 보세요. 움직여서 찍었는데, 이게 걸어가다 보게 되니까 참 고민해요, 여러분. 느기이엄 많이 나요 네, 맞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짐벌을 써야 돼, 짐벌 짐벌을 써야지만이 흔들리는 게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움직이는 영상 찍을 때는 무조건 짐벌을 쓰는 게 좋아요 이해 되시겠어요? 근데, 나 짐벌 안써 이해 되시겠어요? 짐벌 없어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기 파워 디렉트에서 여기 비디오 노이즈 제거라는 기능이 있어요 보이세요? 그러면 여기 비디오 조이즈 제거... 어... 죄송합니다. 비디오, 아, 비디오 노이즈 제거가 아니고, 비디오 안정 장치. 비디오 안정 장치. 비디오 안정 장치를 클릭하면 여기, 카메라 회전 떨림 수정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세요? 요두 개를, 그, 요두 개를 체크하면은요, 두 개를 체크하면, 이, 여러분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걸 엄청 잡아주면 되깨끗하게 네. 영상이 흔들리는 걸 굉장히 많이 잡아줘요. 물론, <웃음> 그렇다고 해서 영상이 완전히 안 흔들리는 건 아닌데, 이 기능을 적용했을 때 하고요 적용 안 했을 때랑 영상의 품질이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 품질이 많이 달라진다고요 이해됐나요? 꼭 한번 해보시는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요 기능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여러분 영상의 품질들이 달라진다고 여러분요 알고 모르게 따라가지고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상을 편집할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영상을 편집할 때 우리가 이 영상에서만 편집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상을 선택하면 그 영상에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교정 향상 도구라는 메뉴에요 여러분 그러면 도구는 아직 제가 설명을 안 드렸고요 교정 향상을 들어가게 되면 조명을 갖다가 내가 조정할 거냐 화이트 밸런스 조정할 거냐 비디오 안정장치 할 거냐 좀 여러 종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비디오 안정장치 이렇게 카메라 회전 떨림 수적 흔들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어, 오디오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클릭수라든지 바람 소리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소리를 제거를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건 나중에 품질 차이가 나요, 여러분. 품질 차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적용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오, 너무 심한데 그잖아요. 너무 심하면 이런 거라도 적용해가지고 좀 줄이시라는 거죠. 영상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 가장자리 향상이라든지 색상 조정이라든지 쭉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해보시면 좀더 영상이나 품질이 올라간다는 거죠 내가 야외에서 좀 어둡게 찍어왔어요 그럼 이렇게 좀 적용을 좀 해서 밝게 보이게 한다든지 좀 색감을 좀 달리 보이게 해가지고 좀 이쁘게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조정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디오 오디오 노이즈 저기까지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음. 영상 편집에서 오디오 부분을 편집한 걸 해드린 거예요 오디오만 이해됐나요? 오디오만 교재에 보시면은 여기까지 기본적인 건 있어요, 여러분. 예 네. 물론 교정 항상 부분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오디오 관련된 부분들은 있어요, 여러분. 자, 있고. 자, 그다음에. 자. 보시면 보시면 이제 오디오는 끝났어요, 여러분. 그냥 오디오는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복잡하게 제가 설명했는데 신경 쓸거 없어. 어, 볼륨도 안내 올려. 어, 볼륨이 너무 높네. 어떻게 내려? 끝. 이, 이, 해되시겠어요 여러분? 그것만 하면 돼요, 첫 번째. 제가 다른 거막 설명드린 거는 여러 가지 편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위 설명드린 거지, 그것만 하면 끝이라고, 여러분. 볼륨 조절만 하면 돼. 됐죠, 그죠? 난 소리 아예 안 나게 할거어떤데 아예 내려버리든지, 아니면 잠깐박 세자면 되잖아요. 그것만 응. 할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없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가지고 기본적으로 파워 드래그에서 오디오 조정하는 건 해본 거예요, 오디오 조정하는 거. 네, 두 번째.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두 번째. 이제, 응. 영상을 잘라낼게 잘라낼거. 제가 이제 오디오 한 다음에 두번째 해야 되는게 자르는거라 그랬죠? 영상을 잘라낼건데 우리가 키네마스터랑 똑같이 제일 중요한게 뭐냐 그러면 요 빨간색 선 보이죠? 선. 보이죠? 선. 네. 이 선의 위치에서 자르는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 선. 선 위치를 여러분들이 원하는데를 잘 정해야지 그죠? 잘 정해야지 잘 정해야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잘라낼 수 있을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잘 잘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빨간색 선 위치를 딱 정한 다음에 정하신 다음에 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잘라낼거예요자 그러면 내가 여기 는 앞부분을 잘라낼거야 이해되시겠어요? 앞부분을 자를거야 그러면 자를 때까지 딱 위치를 딱 정해놓고 그러면 시작되는 위치가 여기가 되겠죠? 시작되는 위치 자를거는 요 앞에 있는게 잘리겠죠? 없어질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영상 을 두개를 짠다고분리시켜 될거 아니에요 그죠 영상을 짠분리시켜 될거 아니에요 그죠 분리시키는 키가 뭐예요 여기 가위 옆에 있는 요거 분할 선택한 클립 분할이라고 있어요. 보이세요? 네. 이걸 툭 하고 누르면 이제 영상 두 개가 짠나고 이렇게 분리가 돼요. 잘려 나가요. 보이세요? 되셨어요? 네. 네? 자, 가위가 아니라 요거라고 요거요. 분할하는 거. 분할하는 거라고 여러분. 분할을 시키면 이렇게 영상 두 개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없애고 싶은 영상을 클릭하고 마뭐 하면 돼요? 키보드에서? 딜리트, 벨, 그죠? 네, 대을 누르면 이제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간격, 아, 아, 아. 재검이 만들기, 간격, 재검이 채우기, 모든 걸리비 동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항상 우리는 요런 게 나오면 뭐 누르라고요? 세 번째 거세 번째 거 네, 저런 아. 메시지가 나오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세 번째 거 누르라고, 세 번째 거요, 여러분 네. 네, 세 번째 거를 쿡 하고 누르면은요, 여러분 그냥 없어지면서 싹 그냥 지가 세팅이 딱 돼버려요 그냥 됐나요? 되셨어요? 자 자르는 거는 우리가 키네마스에서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 빨간색 선을 먼저 갖다 놓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르게 한다. 또 중간 자르는 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잘라놓고 여기 뭐 하는 거예요? 드래드키 딱 눌러서 삭제하면 되잖아요. 될 그죠? 삭제하면 되잖아요. 삭제하면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네자 요렇게 해 가지고 자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원하는 위치에 가서 요 자르기 버튼 있죠 요 자르기 버튼이 안나오는 경우는요 두가지 경우 밖에 없어요 이미 잘랐는데 가서 있는 거예요. 이미 잘랐는데 어떻게 자르기 버튼이 나올거에요 그죠 또는 제일 앞에 가거나 제일 뒤에 가서 자를데가 없어 그렇잖아요 자를데가 없으면 당연히 안보이겠죠 그렇죠? 그죠 무조건 자를 부위가 있으면 무조건얘는생상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자를 수 있게 돼 있으니까요 얼마든지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는 거 네. 그럼 자두 가지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한 거예요? 소리 조절하는 거 했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한 거예요? 영상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한 거예요 잘라내는 방법 이두 가지가 영상 편집에 처음 에 해야 되는 가장 기본이라고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편집을 해야죠 여러분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 편지, 이거, 글씨도 집어넣고 예쁘게 먹는 효과도 집어넣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편집을 들어야 거는요 여러분 안 그러면 다 만들어 놓고 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틀어져 버리겠죠? 그, 물론 이제 많이 편집하시는 분들은 안 틀어지게 이렇게 다시 할수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 중간에 딱 잘라버리는 순간 다 틀어져 버리는 경우도 무지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제가 알려드린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오디오 조정한다. 볼륨 조절. 두 번째 어떻게 한다? 필요없는 면 톡톡톡도 잘라낸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잘라냈죠? 잘라냈으면, 잘라낸 영상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기 중간을 잘라서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없애버리면, 영상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영상을, 소리는 제가 좀 없앨게요. 네. 소리는 없애고. 잘 보면. 이렇게 가다가 안사면이툭 끊기잖아요 봤죠 중간이... 그죠? 이렇게 툭 끊기면 보기가 좋아요 아피를... 안좋아요? 충불... 안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뭘 집어넣었어요? 전환효과라는 걸 집어넣었죠 그죠? 저는 그래서 여기 파워 드렉터에서 전환효과가 어딘냐면 은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번개처럼 생긴거 왼쪽에 보시면 번개처럼 생긴 모양 보이세요? 저게 전환효과예요 전환효과 그러면 요 전환, 요걸 클릭하면 다양한 전환효과들이 엄청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12개 효과가 있는데 그거 말고 위에 보시면 모든 컨텐츠 보이죠? 모든 컨텐츠 이걸 클릭하면 110개 아주 많은 컨텐츠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전환효과를 전환효과를 하나 선택해 가지고 좀 많이 쓰는 효과가 뭐 페이지롤 같은 효과겠죠? 여기 보시면 페이지롤 같은 효과인데 저한거 잠깐 보세요 자 전환효과는 어디에 넣는 거라고요? 영상과 영상 사이에 넣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따로 트랙에 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영상과 영상 사이 기억나시죠? 그러면 얘를 꼭 갖고 와서 영상과 영상 사이 자른 데 있잖아요 요 사이에다 집어 넣어줘야 되겠죠? 이해 되시나요? 네 영상과 영상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네 얘를 이렇게 해서 재생시켜 보면 그, 타운하우스처럼 느끼는 분위기 이런 느낌으로 분위기. 넘어가겠죠? 그럼 아까는 그냥 툭 끊겼는데 전환효과가 싹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깔끔하게 그죠? 깔끔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깔끔하게 일부러 전환효과를 집어넣는게 많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잘랐다 그 사이에다가 전환효과를 집어넣는다 여기까지 한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걸 했냐 그러면 파워디렉트의 가장 기본적인거 실행하고 그죠? 실행한다는 파워디렉트기본하면 어떤 내용이 되는지 확인했고요 편집할 때 우리가 타임라인에서 편집한다. 무조건 타임라인으로 갖고 내려와야 된다. 이걸 한 거예요. 됐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편집할 때 기준이 뭐라고요? 제일 먼저 오디오를 조정해라. 두번째 뭐하라고요? 이제 잘라내라. 됐죠? 잘라낸 다음에 그 사이에 뭘 집어넣는 거 전환효과 집어넣는 것까지 한 거예요. 이 단계를 이번 시간에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